안녕하세요 c m 에이입니다 혹시 검사물을 플레이하다 다른 클래스를 키울까 고민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머뭇거리 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가문 내 다른 캐릭터의 육성 즉 북캐릭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 북캐릭터는 부캐 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캐릭터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집중해야 하는데 왜 부캐를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부캐 육성은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에서는 모험가 여러분을 대표하는 가문 시스템. 이 가문 시스템은 가문 전투력을 갖게 됩니다. 가문 전투력을 활용하여 가문 전용 콘텐츠, 영광의 길, 수련의 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 대사막에서는 루이나스 타원 콘텐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길과 수련의 탑은 매일 꾸준히 진행하면 많은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광의 길에서는 착용할 수 있는 휘장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가문 전용 콘텐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캐릭터의 수도 중요합니다. 영광의 길은 본캐릭터 포함 총 6명의 캐릭터가 필요하므로 최대 5명의 부캐릭터 육성이 필요하고 수련의 탑은 본캐릭터 제외 최대 9명의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키워야 될것 같다고요? 금방 키울 수 있습니다 본 캐릭터로 진행한 메인 의뢰까지 부캐는 자동으로 의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캐를 키우는데 다시 메인 의뢰를 진행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걱정 NO! 본 캐릭터를 열심히 키우셨다면 부캐 육성도 더욱 쉽게 키울수 있습니다 가문 콘텐츠는 보상이 정말 크기 때문에 절대 놓치는 일 없도록 부캐 육성을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캐릭터 전투력뿐만 아니라 가문 전용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면 가문 전투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문 전투력을 높이는 방법은 가문 전투력에 반영되는 것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월드우두머리 토벌, 고대우적 콘텐츠를 이용하여 우두머리 지식 레벨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도감을 완성시키거나 반려동물 수집, 흑정령 레벨 높이기, 휘장 돌파, 기술 수련 등 반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주시면 가문 전투력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부캐를 육성하여 가문 전투력을 올리면 추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문의 위상이라고 합니다 가문 전투력 수치에 따라 가문의 위상 효과가 적용되는데요 모험가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버프 효과들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a 디 n 의팁 빠밤 철상점에서 판매하는 가주의 축복을 사용한다면 부캐 레벨업을 더욱 빨리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가주의 축복은 레벨이 높은 가주를 제외한 가문 내 모든 캐릭터들이 경험치 500% 증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가주의 축복을 쓰고 용맹의 땅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하루빨리 부캐 육성을 시작하면 가문 전투력도 높이고 본 캐릭터의 성장도 더욱 가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북해육성더 이상 고민 필요 없이 내 가문이다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북해육성이곧 가문 성장의 지름길! 다음에도 더 유익한 가이드와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타강사 CM 에이딘이습니다 컨티뉴!